국회 의원 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박네 여러분. 네? 날씨금 네? 아, 어떤 분이 저 보고 잘생겼다는 허위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일꾼을 잘 몰라서 뽑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세훈 서울시장 3선 했습니다. 하는 동안 뭐 보여준 거 있습니까 여러분? 굳이 네 번째 기회를 줘야 이 똑똑하고 믿음직한 송영기 서울시장 만듭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지방선거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청와대 주요 부직 검사 또는 검찰 출신으로 앉혔습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 검사 안 앉혔었는데, 검사 안 쳤습니다. 거기다가 법무부에 하부처 모의공직자의 인사 검증 기능까지 넣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이 검찰 중심으로 검사스럽게 운혹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검사가 똑똑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사먹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비록 얼굴이 이래도 서울대법 받고 주십대 배원을 받고 주십니다. 그러나 평생 검사만 한 사람들이 왜? 지금 국민들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가능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해서 균형 잡힌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 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균형잡힌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누구를 이어 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자라는 지역을 모두 뽑고 균형잡힌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지당 송영길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